2g 더 퍼스트 모먼트 투 비카먼 얼스맨 라이브 인 서울 2020년 1월 14일을 시작으로 6장의 싱글, 5장의 EP, 그리고 1장의 정규 앨범을 통해 총 27곡의 작품을 발표한 2g, 그리고 약 11개월 만에 돌아온 2g의 단독 콘서트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 는데요. 콘서트 타이틀인 The First m o m e n t 의 의미를 지섭씨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The First m o m e n t 의 의미는 투지의첫 순간들, 즉 지금의 투지가 있기까지의 히스토리를 스토리라인으로 전개하는 형식의 미니 콘서트입니다. 6월에 있을 남미 투어의 발대식이기도 하죠. 아,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투지 멤버들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1대 영상 팬미팅을 준비했어요. 추가로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콘서트 티켓은 어디에서 예매할 수 있죠? 콘서트 티켓은 3월 25일 금요일에 오픈됩니다. 오프라인 티켓은 멜론 티켓에서, 온라인 티켓은 단추TV에서 예매 가능합니다. 추가적인 영상통화 상품 또한 단추TV m b 샵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4월 30일 오후 2시, 합정에 위치한 G스페이스홀에서 펼쳐지는 2G The First Moment To Become A Earthman Live In Seoul 토지의 첫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